이 세상 위엔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짧은 하루에 몇 번씩 같은 자리를 맴돌다. 때론 어려운 시련에. 나의 갈 곳을 잃어갔고 내가 꿈꾸던 사랑도 언제나 같은 자리야 시계추처럼 흔들린 나의 어릴 적 소망들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돌아보고 있지는 마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 나에겐 가고 싶은 길이 있어 너무 힘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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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어릴적 소망들도 그렇게 돌아보지 마.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 나에겐 가고 싶은 길이 있어.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너는 문제없어. 이 세상 위에 네가 있고 너를 사랑해주는 너의 사람들과 너의 길을 가도록 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너는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무엇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걸까? 난 지금 어디로 쉬지 않고 흘러가는가? 난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그때 내 가슴 속은 가갑해졌지내 삶을 막은 것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었어. 반복됐던 기나긴 날 속에 버려진 내 자신을 보았지. 그 속에 나는 없었어. 그리고 심지어 내일조차 없었지. 내겐 점점 더 크게 더해갔던 이 사회를 탓하던 분노가 마침내 증오가 됐고 진실들은 사라졌어. 혀끝에서. 떠나간 마음보다 따뜻한 거칠은 인생 속에 떠나간 마음보다 따뜻한 나를 완성하고 싶어. 다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났고 또 다시 부모의 제압은 시작됐지. 너에겐 사랑이 전혀 없는 것. 내 힘겨운 눈물 또한 말라버렸지. 나는 무모한 거품이 되어 날아가버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어. 널 기다리고 있어. 그래 이제 그만됐어. 나는 단지 하늘을 날고 싶었던 것뿐인데. 아직 우린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자 이제 그 차가운 눈물을 닦고 우리 이제부터 나를 완성해 가겠어. 터질 것 같던 내 심장은 날 미치게 만들 것 같았지만 난 이제 깨달았어. 그 모든 방황은 내가 날 사랑했다는 것을. 난 지금 무엇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걸까? 난 지금 어디로 쉬지 않고 흘러가는 걸까? 이 거칠은 인생 속에 이미 떠나간 마음들보다 더 따뜻한 나를 완성하고 싶어. 어렵게 살아온 내 어린 시절이 아직도 나의 마음속을 복잡하게 해. 이런 내 힘든 생활 이젠 지쳤어. 부숴버리고만 싶어. 오랫동안을 그렇게 늘 갇혀서 지내왔지. 지금 이렇게 된나 자신을 바라봤어. 나의 앞을 가로막던 수많은 벽돌을 넘도록 간절히도 원하던 내 마음을. 하지만 나 이제는 컸어. 나에게도 자그마한 날개가 있어. 날개는 바로 나의 꿈이었어. 난 지쳐있지 않겠어. 이제는 정말 구속받기 싫은데 천만다행이야. 나에겐 날개가 있으니 하늘을 날수 있어. 난 항상 새만 보면 부러워했었지. 자유롭게 날수 있는 그 크나큰 행복을 말이야. 날개를 달고 싶은 나의 소망이 이뤄지길 바라지. 이곳은 어디일까? 지금 난 어딜 날고 있는 걸까? 가장 높은 곳으로 계속 오르려만 하는 걸까, 나는? 모든 걸 이겨냈지. 고통을 참아 냈지. 그래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게 돼버렸지. 나의 한계에 도전을 해봤어. 그 덕에 지금 난 세상 모두를 뛰어넘을 수 있었어. 이제 날개가 있어. 날 수가 있어. 훨훨 날수 있어. 작은 날개로 나의 세상 날아가는 꿈에 부풀어버린 내마음은 마침내 자유를 찾았지. 내겐 날개가 있어서 기쁜 내 마음 날고 있는 이큰 자유만큼 사실 비록 지금은 힘이 들 때가 많아. 하지만 언젠가는 미소 짓게 될 거야.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꿈, 또 희망, 또 나의 날개야. 그저 지켜봐 주기만 해. 나는 나의 날개를 펴고 날아가야 해. 돌아만 가는 세상의 궤도날 힘들게 해도 또 그만큼의 아픔이 와도 너에게서도 나에게서도 빛은 보여 그 빛은 나를 가려버리지 않고 모든 걸 펼쳐 보이지 나에게선 볼 수가 있어. 저 멀리서 달려와서 달라져 바뀌어만 가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느낄 수도 있어. 그러므로 내가 버텨낼 수가 있어. 또 그만큼 얻어낼 수도 있어. 세상에 찢은 만큼 그 속에서도 버텨내며 살아갈 수 있어. 하늘 밑에서 수많은 고민과 너무나 모진 날들과 간단치도 짧지만도 않고 힘든 과정들이 거쳐가면서 내 머릿속에 정리해가면서 난 살아가는 거야. 내 욕망이 불에 타오르는 순간 좌절들은 사라지고 마침내 내 품에서 깨져버리지. 당하고 깨져. 나쁜 것들은 모두 깨져, 헤쳐버려. 그리고 너의 두 팔을 펼쳐. 하늘에서 모두 잡아서 내쳐. 그러면 언젠가 내 손엔 그 순간을 잡혀. 살아가는 동안에 좌절들이 너의 주위를 감싸고 헤쳐나갈 수도 뛰쳐나갈 수도 없는 공간 속에 갇혀있네. 빛이 보일 순간을 기다리며 그빛에 어깨를 기대며 시간은 흐른다. 넌 그대로 있다. 빛은 너에게로 오고 있으니 가슴이 뛰어. 저버릴 너의 힘들었던 시간에 지쳐만 가는 너의 모습이 처량해 모두가 시시해. 어떻게 쉽게 내 자신을 만들 수가 없네. 그 방법을 어떻게든 알아내. 나에게 모든 걸어야 해. 내 안으로 모든 걸지어야 해.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전부가 어렵지도 않게 이제 난 깨어난다. 하지만 내마음에 가득 찬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내가 이 세상에 도전을 해오는 것 뿐이다. 내 자신을 다시 또 다시 벗겨본다. 빛이 보여 내게도 빛이 보여.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날 쏴대는 빛이 보여. 내 안에서 끌어올라서 젖어올라서 기다리고만 있던 나에게 드디어 변화가 왔어. 아주 먼 훗날에 내 자신에게 크나큰 후회하지 않게 내 삶에 충실해야만 해. 그것은 바로 지금이 기회. 빛이 보일 순간은 아,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왔어. 오랫동안 내게 있던 기운마저도 떠나버렸어. 하지만 혼자서도 해낼 수도 있어. 곁에 다가온 기회를 내 손에 잡을 수 있어. 그 순간이 찾아온 것이 내 손에 주어지고 있지. 날 멸시하던 이들이 머리를 스쳐가지. 뭔가를 보여줘야겠지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련을 극복하지 지금까지 멀리 난 그냥 되는대로 살았었지 받기 싫어. 그냥 피했던 거지. 내일이 두려움도 필요 없어. 그런 막막함에 내 시간만 주무었었어. 그러다 내 어릴적 꿈을 보았었지. 거친 바람 속내 어릴적 노를 래 들었었지. 그래, 이건 아니었어. 용서할 수 없어. 다시 나를 살린 이 노래를 부르게 됐지. 기억하고 있니? 어릴 적 예쁜 꿈들을 모두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던 시간들. 소망을 꿈꾸며 주문을 외웠지. 시간이 지나고 세상에 지쳐갈 때쯤 꿈은 그저 꿈일 뿐인 걸 알게 됐지만 어릴 적 주문을 나는 이렇듯 아직 노래하네. 언제나 힘들고 지칠 때날 일으켜주던 꿈이 가득한 노래가 있었어. 어두워진 가리워진 나의 길을 밝혀주는 노래. 어느샌가 내게 찾아온 사랑을 위해 그렇게도 나를 애태운 그대를 위해 영원의꿈 꾸며 주문을 외웠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에 지쳐갈 때쯤 무거워져 가는 걸음에 힘겨울 때면 어릴 적 주문을 노래하곤 했지. 언제나 힘들고 지칠 때날 일으켜주던 꿈이 가득한 노래가 있었어. 어두워진 가려워진 나의 길을 밝혀주는 노래. 자꾸만 어긋나버리고 퇴색해버리는 내 꿈을 지키고 싶었어 이루고 싶었어 누구도 가시게 가면을 버리지 않으려 끝끝내 발 보둥 칠때또 감추려 할때 하늘에 새긴 내 어린 꿈들이 내 귓가에 들려준 이 노래 내 순수의 노래 키 작은 아이의 함성과 내 사랑에 내게 들려준 이 노래 지켜갈 이 노래 언제나 힘들고 지칠 때날 일으켜주던 꿈이 가득한 노래 초라하게 변해버린 나의 꿈을 밝혀주는 노래 자꾸만 어긋나버리고 퇴색해버리는 내 꿈을 지키고 싶고 이루고 싶어 누구도 가식의 가면에 버리지 않으려 그 끝내 발버둥 칠때또감추려할때 하늘에 새긴 내 어린 꿈들이 내 귓가에 들려준 이 노래 내 순수의 노래 키 작은 아이의 함성과 내 사랑이 내게 들려준 이 노래 지켜갈 노래 언제나 힘들고 지칠 때날 일으켜주던 꿈이 가득한 이 노래 수라하게 변해버린 나의 꿈을 밝혀주는 이 노래 네 앞에 서 있는 먹구름이 언제쯤이나 거쳐갈 런지 그건 너만이 알수 있겠지 남들의 충고 따위는 필요 없지 네 스스로 헤쳐나가야지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잖니 너의 이상 또 상상 모두 펼쳐와 호황된 허상들은 모두 버리고 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힘이 되어주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너의 내면 속으로 너의 안으로 끌고 와. 그리고 다가가. 늦기 전에 너에게서 멀어지기 전에 희망을 갖고 가야 해. 앞만을 보고 가야해. 절대 뒤는 돌아보지 마. 좋지 않은 과거의 생각은 해보지도 마. 없어져 버리게 그냥 그렇게 날아가게 이게 이 모든 게 옳은지 아니면 그른지 과연 어떤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 네 삶은 완전하다 생각해. 네 자신은 옳다고만 생각해. 그냥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기 마련이라고 생각해 모두 깨어 있지만 지금 눈을 감지 넌 같이 휩쓸려 가는 네가 싫었어 어둠 속에 서있는그 어둠의 장기는 너의 모습을 힘껏 끌어당기고 있어 귓가에 가깝게 느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은 이제껏 나를 불렀던 건가? 그들을 나는 따라가고 있는 건가? 네 앞에 서 있는 먹구름이 언제쯤이나 거쳐갈는지 그거 너만이 알수 있겠지. 남들의 충고 따위는 필요 없지. 네 스스로 헤쳐나가야지.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잖니. 네가 바라는, 생각하는 모든 꿈들은 모두 이루어질 수는 없어. 그래서 그만큼 실망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애써 보는 거지. 실패도 맛보는 거야. 그래야 비로소 너는 그 현실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시린 아픔이 지나가고 찾아오고 오고 가고 또 가고 오고 그만큼 너의 노력만큼 네가 한 만큼, 네가 커져가는 과정 속에서 더 좋은 결과와 과정을 얻을 수도 있는 거야. 널 방해할 것은 없어. 너의 미래가 너에게 더 소중해 가는데 누가 널 방해할 수 있겠니? 너를 침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피해. 좀더 쉽게 네 위치를 바로잡게 만들어가. 모든 걸 네 손에 쥐어 가도록 해 모두 깨어 있지만 지금 눈을 감지만 같이 휩쓸려 가는 네가 싫어서 어둠 속에 서 있는 그 어둠에 잠기는 네 모습을 힘껏 끌어당기고 있지 귓가에 가깝게 느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은 이제껏 너를 부르는 건가 나를 부르는 것과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따라가는가 사랑의 수가 슬픈 줄 모든 것을 떨쳐버려 새롭게 살아 웃으며 살아 지금부터 모든 것을 잊어버려 나만의 업된 스타일을 비웃는 사람들 너만의 다운된 스타일에 답답해하는 사람들 이런 모두가 모여 사는 세상에 업앤다 운 이젠 우리가 받고 바로 업앤다 운 업앤다 운 때로는 로즈하게 때로는 타이트하게 때로는 스피디하게 때로는 쇼킹하게 때로는 그루하게 때로는 스피디하게 인생의 활기를 찾아 그대가 서 있을 곳이 아니야. 살아서 숨쉬는 것을 느껴봐. 종이 울린다. 문이 열린다.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보고 싶은 꿈이 열린다. 안정해줄 사람 하나 없는 바보 너는 그 누구도 배려하지 않는 바보 내가 왜 악동이 됐나 그건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지 너는 뭐가 될래 그렇게 네 맘대로 살아갖고 뭐할래 너는 언제나 네 멋대로 하고 싶고 살고 싶고 다들 무시하잖아 너 뭐가 될래? 진짜 네 맘대로 살아갖고 뭐할래? 모든 걸 잃어버린 실패자나 되지마 돈과 권력은 먼지처럼 사라질 뿐 오직 그것만의 쫓는 자가 되진 않지 세상엔 내가 해준 몫이 있어 오직 나만이 할수 있는 멋진 일이 있어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거야. 너를 다른 곳에 맞출 필요 없어. 나는 왜 악동이 되었을까? 나를 반항하게 하는 자가 누구일까? 본복기는 없다. 표본도 없다. 나는 단지 이 세상에서 타인 아닌 나를 완성하고 싶을 뿐이다. 꿈이 있어. 높은 그런 꿈이 있어. 나는 알고 싶어. 내 뜻대로 밀고 나갈 자신감들을 줄순 없었을까? 너뭐 될래? 진짜 네 맘대로 살아갖고 뭐 할래? 너는 언제나 네 맘대로 하고 싶고 살고 싶고 다들 무시만 하잖아. 너뭐 될래? 진짜 네 맘대로 살아갖고 뭐 할래? 모든 걸잃어버린 실패자는 되지 마. 그런데 말이야. 실패하지 않는 자는 없어. 물러서지 않고 왔어. 극복하는 인간보다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 없을 뿐이지. 나를, 너를 믿어야만 해. 꿈이 있어. 하늘보다 높은 그런 꿈이 있어. 나는 단지 알고 싶어. 내 뜻대로 밀고 나갈 자신감들을 줄 수는 없었는지 나에게 당신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법을 가르칠 수는 없었는지 진정 내 뜻대로 홀로서는 법을 알게 해줄 마음이 없는 건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모든 것 환상처럼 한꺼번에 모두 다 사라져버렸어. 세상 모든 게다 나를 미워해. 정말로 이렇게 패배자로 살고 싶진 않았는데 확보롭고 돈과 지위도 없고 이변 없는 나. 내 마음은 쉴 곳이 필요해. 이제는 모든 걸 버리고 떠나갈 시간이 온게 아닐까? 나의 영혼은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렇게. 그렇게 찾아온 불행 죽음을 불러오는 고통. 자신 있는 모습으로 맞서 싸워. 이겨. 너만이 너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무너진 모습. 예전의 너는 아닌 거야. 시작해. 다시 일어나.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거니? 그만해.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 영화 속에서나 소설 속에서나 있어왔던 일들. 난 그런 일들이 언제까지 남의 일인 줄만 알았어. 기운내. 생각해. 우리 타오르게 한그 지난 날들을 말이야. 못난 나에게 뭐가 남아 있나? 이런 나에게 이런 나에게 나는 너의 모든 꿈을 기억해 자신있게 꿈꾸던 그때 그 눈빛도 너 이루는 그날까지 포기는 마 다시 시작해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았지 괴로운지 두려운지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 세상 누구도 날 이해 못해 떠나간 너에게 핑계되고 싶진 않아 망가진 미래날 바라보는 가족 무능한 나 지금껏 나의 조건만에 사랑했었니 그럴 땐 우리가 있어 넌 결코 혼자가 아니야 고통 한번 찾아오지 않는 삶은 없어 이보다 더욱 괴로운 순간이 올 수도 있어. 그럴 땐 내일을 믿어. 너의 꿈이 이루어진 그날을 생각해. 다시 기억해. 다시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거니. 다시 키워나갈 너의 꿈을 기억해.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또 웃고 싶어 내 가슴 속에 배친내 상처가 깊어 그대로 멈춰. 자꾸만 분노가 넘쳐 그대가 저버린 삭막한 사막에 그대로 묻혀 진실은 없어 나의 눈물 따윈 모두 감추겠어 네가 숨겨버린 날카로운 피수같은 발톱이 내 마음속에 피고지던 사랑까지 할퀴어갔어. 이제와 떠나간 네 곁에 머물 수 있다고 믿어왔던 나였잖아. 그렇게 너 쉽게 떠나간다면 나에겐 아픈 상처 줄수 있던 걸. 이렇게 너를 불러보다 지쳐 돌아서는 나. 이젠 다시 널 바라볼 순 없어. 너의 차가운 눈빛도 떠나버려. 지금껏 너만의 곁에서 보냈던 수많은 시간과 그 많은 기억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까맣게 지우란 너의 말 믿을 수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느낌이 남아있지가 않아 그대의 생각 난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게 내 곁을 떠나지 말라는 말조차 할 수가 없어 딸키고 지나간 태풍의 눈처럼 그렇게 조금씩 난 무뎌져버렸지. 거짓과 교만이 가득한 세상에 너 또한 가면이었니? 믿을 수 없어. 난 모르겠어. 소용돌이치는 곳에 추락했어. 숨막히는 빈틈없는 도시 내 몸속에 흐르는 침묵 속에 말라버린 사랑이 거기 있어. 이제껏 내 곁에 남아있겠다고 다짐했던 너였잖아. 하지만 넌잘 알고 있었지. 이렇게 쉽게 떠나갈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너를 불러보다 지쳐 돌아서는 나. 이젠 다시 너를 바라볼 순 없어. 너의 차가운 눈빛도 떠나버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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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히고 지나간 태풍의 눈처럼 그렇게 조금씩 무뎌져 버렸지. 거짓과 교만이 가득한 세상에 너 또한 가면이었니? 믿을 수 없어. 난 모르겠어. 내가 하는 것마다 백전 무패 아주 쉬운 일에서도 쓰러지네. 무슨 일이든지 절대 안 돼. 이 세상에 태어난 게 후회가 돼. 그래 이 뻔한 인생 속에 무너져 가네. 끝이 보이고 있네. 내가 하는 것마다 백전 백패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백전 무패 아무것도 볼수 없는 나의 미래 때문에 이젠 나도 내 자신이 싫어지네. 더 이상 너 그렇게 의미 없이 살지 마. 세상을 다, 모두 다, 너의 소나기에 이제 쥐어봐. 더 이상 숨을 데도 없어. 도망칠 기운도 안 남았어. 비참한 인생은 필요 없어. 돈은 나도 참지 못하겠어. 두 갈래 길에 멈춰 있어. 하나의 선택만이 남아 있어.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 그러면 앞날이 보장되어 있어. 힘든 세상 이제 두고 봐. 막지 마. 너 겁먹지 말고 일어나. 세상 앞에서 너. 두려워 밀지마. 너 모든 걸다 걸고 싸워. 한번 부딪혀봐. 이제 세상을 가져봐. 더 이상 너 그렇게 의미 없이 살지 마. 세상을 다, 모두 다, 너의 소나기에 이젠 쥐어봐. 쉬운 일에서도 쓰러지네. 무슨 일이든지 백전 백전. 이 세상에 온게 후회되네. 뻔한 인생 속에 내 존재. 나의 머리 위를 밟고 있네. 모두 나만 빼고 백전 무패. 나도 내 자신이 싫어지네. 아무것도 볼게 없는 나의 미래. 힘든 세상. 그런데 난 아직 끝이 난게 아니야. 매일 쓰러져도. 난 다시 일어나. 너 모든 걸다 걸고 싸워. 한번 부딪혀봐. 이제 세상을 가져봐. 단한 번의 인생에도 모험이란 없고 또한 얌전하게 살고 위험이란 내 사전이 없고 나 역시나 용기 따위는 없고 이런 내 자신을 바꿔나가 용기를 키워나가 난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매일 쓰러져도 난 다시 일어나. 난 세상의 끝에서 이제 저 하늘 끝까지 나는 날아갈 수 있어. 너 겁먹지 말고 일어나. 세상 앞에서 너 두려워 울지마. 너 모든 걸다 걸고 싸워. 한번 부딪혀봐. 이제 세상을 가져봐. 이제 다시 날 무시하지 않길 바라며 내 심장의 소리 꽉 막혀버린 거리를 헤매지 세상의 진리, 가야하는 순리, 거부할 수 없는 나의 운명 누가 말했나, 누가 정해버렸나 내 길을 왜 막나 나 꿈꿔왔던 가진 모든 기억이 흔적 없이 모두 부서질 순 없어 내 삶을 만드는 걸 설명할 순 없지만 먼 미래를 향해 떠나는 지금 조금 더 지나 돌아보게 될 때면 좀더 나은 내가 되어 있기를 그래 가진 지난 모든 시든 그렇게 굶든 나의 행동에 만든 아픈 타협 속에 가둔 나의 정체성이 사라진 기다려 바래진 사진이 흔적 속에 내버려 버려진다. 나의 신념을 잃어버린 갈 길을 잃어버린 내 가슴 속의 시간은 흘러가고 어디에 있나 어디로 가야 하나 난 어디로 흘러서 가는가 난 누구인가 피하지 말고 부딪히자 내삶 속에서 걸림돌은 이제껏 나 감추고 기다려왔던 나. 넌더 이상 날 속일 수 없어. 넌더 이상 네 멋대로 나를 만들 수 없어. 내가 나의 삶의 방식을 만들 거니까. 설명할 순 없지만 지금 먼 미래를 향해 떠나는 나의 두려움. 조금 더 지나 돌아보게 될 때면 좀더 나은 내가 되어 있기를.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지.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살 거야 난.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지. 모두 다들 다 똑같지. 맞춰놓은 듯해 먹고 자고 일어나고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가는 빡빡한 삶일 뿐이야. 풀려버린 멍한 그 눈빛만으론 나를 막을 순 없어. 모두들 나를 보며 미쳤다 해도 신경 쓰지 않아 누가 뭐래도 영화처럼 사는 거야 난 무법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나를 바꿔가는 걸 내멋대로 산다 해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석양의 무법자 그런 내게 모두들 찌찍거리며 정신 차리라 하지 모두들 나를 이해 못한다 해도 신경 쓰지 않아 누가 뭐래도 영화처럼 사는 거야. 난 무법자가 되는 거야. 날 모두가 말리려 하지만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나를 지킬 거야. 뻔한 일상들은 이제 너무 식상해. 내손 안에 있는 멋진 자유로움이 멍하니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자신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나를 바꿔가는 거야. 그대여 두 손을 모아요 이대로 행복할 수 있게.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연기처럼 사라질 테니. 내가 가진 건 끝없이 마른 아픈 가슴뿐. 사랑하는 일을 또 이렇게 난 바라만 보는 걸. 그대여 그대여 슬퍼 말아요. 내가 그대의 진심을 다 알고 있으니 하나가 될수 없는 우리 영혼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길 기도해요. 마지막 소원을 빌어요. 이제라도 헤어날 수 있게 아직도 사랑을 믿나요? 이렇게 아프기만 한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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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동안 기도를 해. 제발 널 지울 수 있는 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별로 인한 나의 아픈 마음이 다음 사람에게 잘못하지 않도록 상처를 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비록 약하고 욕심많은 나지만 나를 위해 작은 소리로 말해줘요. 들려요. 이젠. 잠시뿐인걸. 아픔은 사라질 거야. 나의 가슴 무너져도 언젠가는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너무 외롭고 힘들 때마다 날 위해 위로해준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릴 갈라놓으려던 그들을 깨닫게 하소서. 널 잊기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해. 네가 싫어졌서가 아니야. 이 아픔이 끝나지 않을까 봐 그래. 떠나버려도 다른 사람 만난데도 나의 가슴 무너져도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 여기가 너와 내 운명의 시발점이다. 메마른 거리와 심장에 피가 퍼진다. 역사란 백지 위에 서사시가 써진다. 하찮은 지식과 거짓의 베일을 벗어 마치 실집자. 너에게 내일은 없어. 투혼을 다지면서 다수보다 큰 소수의 땅끝까지 퍼져가는 긴 발걸음의 소리. 진리 따윈 없어. 세상이 걷는 구명밧줄은 물감이었어. 하늘이 무너진다. 저 높은 성이 무너진다. 손뼉을 치고 벽이 무너지고 모두 다 미치고 너는 좀 닥치고 커버린 머리와는 다른 발걸음의 퇴고 서버린 먹잇감을 찾는 악어들의 태도 뼈저린 거리감에 얇은 살얼음을 깨고 버려진 머리맡에 바른 관념들을 재고 이 밤은 저 달이 선물하는 쾌락에서 시간은 너만이 절겨하는 최악의 병 눈치 따윈 없어 내일은 다시 없어 긴나긴 항해 속에 걸고 내릴 닷이 없어. 순간을 바친다. 부담은 아낀다. 이미 무너진 벽을 넘어 밤을 달린다. 두 발이 다칠까? 두 발을 살피다. 너를 뒤쫓던 현실의 수갑은 잠긴다.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진다. 높은 성이 무너진다. 손뼉을 치고, 벽이 무너지고, 모두 다 미치고, 너는 좀 닥치고, 태양을 삼켜 너의 전부를 바쳐라. 저 달을 삼켜 너의 전부를 바쳐라. 그대, 눈물이 볼에 쏟아지는 걸, 이유 없이 쏟아지는 걸, 아무도 모르죠. 심장 속에 유리조각 폭풍이 몰아치는 걸, 상처가 병이 돼서, 모든 문이 벽이 돼서, 거울 속에 내가 적이 돼서, 아프죠. 아무도 그댈 모르게 가두고, 숨을 조르게 놔두고, 끝을 고르게 만들죠. 참 나쁘죠. 이 세상 속에 설 이유 없었죠 돌아갈 길을 선택도 없이 마냥 걷겠죠. 내 마음보다 그대 숨이 먼저 멎겠죠. 상처, 흉터, 눈물이 흐르고 세상에 불을 지른 그대 손이죠. 사람들의 눈가림은 그대 목시죠 그대 눈에 비치던 고통이란 별이 그대 도시죠. 아직도 꿈을 배나요. 숨을 새나요쏟아버린 눈물 깊이를 채나요. 희망은 가라앉는 종이 배인가요. 슬프죠. 혹시 밤에 땀에 흠뻑 젖어 깨나요. 양심이 땅에 기며 버벅대나요. 끝이라고 생각되나요. 괜찮아요. 고장난 그 몸의 흉터. 산산 조각난 그 혼에 숨겨버린 눈물. 그대의 손을 내 손에 움켜지고 믿어줄게요. 상처, 흉터, 눈물이 흐르고 상처가 있나요? 흉터가 있나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나요? 상처가 있나요? 흉터가 있나요?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운 거예요. 참패를 맛보고 고개 숙여도 돼. 죽도록 아픈 맘을 마지 못해. 죽어도 돼. 그러나 내 혼은 아무도 뺏지 못해. 껌처럼 씹어버리고 뱉지 못해. 욕해도 돼. 난 끄떡없어. 손가락질하며 쑥떡거려봤자 어차피 결국 고개 끄떡거려. 겁다윈 쓸어버려. 남자여 그리고 여자여. 무릎을 꿇었다면 그댄 벌써 무릎까지 땅에 묻혔어. 난 지쳐 쓰러져도 하늘로 향해 쓰러져. 날개가 찢겨 부러져도 태양에 부딪혀. 내 몸을 태워 불사의 새가 될 때까지. 내가 가진 미약함이 다 재가 될 때까지. 목소리가 없는 시대의 목소리. 혀 차는 소리와 그 어느 적과 대자연과 세상의 그 어느 벽과 총알조차 내 목소리를 막을 수 없어. 내 꿈은 절대로 눈 감을 수 없어. 세상이 나를 찢고 무너뜨려도 눈물을 삼키고 일어나. 세상과 부딪히고 쓰러뜨려도 내 피를 삼키고 일어나. 세상이 나를 찢고 무너뜨려도 눈물을 삼키고 일어나. 세상과 부딪히고 쓰러뜨려도 내 피를 삼키고 일어나. 기나긴 밤, 내게 보다 더긴 밤. 잡은 라임과의 싸움, 많은 선택의 시간. 잠에 굴복할 순 없지. 억지라도 역시 별이 잠든 아침까지 난 플로우를 걷지. 불변의 법칙, 빛나는 트로피의 진한 영광 때문에. 눈 감지 못해. 빼앗기는 악몽 때문에. 난 불면증이라 그게 너무나 감사해. 최선은 말뿐, 최고뿐인 선택이라 간단해. 쓰러지면 서면 돼. 꺼진 불은 켜면 돼. 어둠의 끝 저편에 다 변절하니 어떻게 날 지킬까? 안 미칠까? 그 수많았던 욕경이 역겹게도 잘 버텨낸 내 자신이 걱정돼. 정답은 쉽다. 긴장을 쥔다. 이백인 창을 담아서 비난에 덮친다. 꿀같지 않은 꿀을 볼때 골로 보내 홀로 모노폴리 내 방식엔 돈도 말로 쪼개 세상이 나를 찢고 무너뜨려도 눈물을 삼키고 일어나 세상과 부딪치고 세상이 나를 찢고 무너뜨려도 세상과 부딪치고 쓰러뜨려도 내 피를 삼키고 일어나 세상이 나를 찢고 무너져도 눈물을 삼키고 일어나 세상과 부딪치고 쓰러져도 내 피를 삼키고 일어나 세상이 나를 찢고 무너져도 눈물을 삼키고 일어나 세상과 부딪치고 쓰러져도 내 피를 삼키고 일어나 누가 뭐래도 나는 절대로 내 꿈을 포기 못해 주님, 당신과 멀어지고 있어요. 거짓 성직자가 내 귀를 찢고 있어요. 울부짖는 사자가 미소짓고 있어요. 성서에 무관심의 곰팡이가 피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무심코 믿고 있어요. 당신의 이름에 바빌탑보다 높은 성을 짓고 있어요. 죽이고 있어요. 전쟁터를 밟은 붉은 군하들을 성수로 씻고 있어요 다 잊고 있어요 면세를 면제로 지키고 있어요 정부의 11조를 바치고 있어요 국기는 휘날리고 십자가는 휘고 있어요 악의 중력에 쓰러지고 있어요 죄짓고 있어요 배고파 선악가를씻고 있어요 벌거벗은 숲에 불을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울부짖고 있어요 전능하신 주님 대체 어디에 있나요? 전능하시다는 그 말도 다 거짓말인가요? 울부짖는 차의 구원도 다 거짓말인 건가요? 왜 서게 만든 거죠? 무릎 꿇게 만들 거라면 걷게 만들어도 땅에 묻어 가둘 거라면두 손은 죄를 통해 당신과의 대화를 여는 창이죠. 다시 말해 단지 회개를 위해 찬 수갑인 거죠. 기도란 뭘까요? 언제나 무답이어도 이렇게 오늘따라 당신이 미울 수가 없어. 어떻게 마지막 입새를 꺾어. 전능하고 전능하셔. 나를 모른 척하는. 당신의 숨결에 걸었어. 이 모든 것. 길 잃은 한 마리 양이기를 바랐어. 마지막까지도 당신 이름 말했어. 믿음이 열쇠인 거라고. 구름 뒤에 숨어서 열랬지. 뭐라고 말해도 오늘은 먹구름에 가려. 숨이 끊어지기 전 파란 하늘마저 전능하시다는 그 말도 다 거짓말인 건가요? 울부짖는 자의 구원도 다 거짓말인 건가요? 이 종교 전쟁터에서 악마의 재산은 사람들의 피를 통해 불어나고 있어요. 백성의 무덤에 먼지 구름은 마치 핵버섯처럼 피어나 우리의 시야를 흐르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옥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사실들. 신이시여,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는 모두 당신의 어린 자식들입니다. 다 이미 늦은 거라고 말해도 내겐 소용없어요. 더 높은 뜻이 있다고 말해도 내겐 필요없어요. 전능하시다는그 말도 다 거짓말인 건가요. 울부짖는 자의 구원도. 다 거짓말인 건가요? 전무마시는그 말도 다 거짓말인 건가요? 울부짖는 자의 구원도 다 거짓말인 건가요? 숨이 가빠 메이데이 맘이 아파 메이데이 시간은 또 흘러난가 들리니 내 사인 마지 못했서라도 나를 한번 봐봐. 화냈던 나를 봐. 이렇게 나 변해가. 아무 말 못하고 바보같이 눈물만 흘리는 나야. 난 매일 어두운 방 안에 있기만 해. 아무리 말해도 내 맘을 아무도 몰라. 1분의 1초의 순간순간이 나의 가슴에 조여와 스르르 감기는 나의 두 눈이 주르륵 흘리는 나의 눈물이 이대로 끝이란 게 두려워. 난 모든 게 이런 날 구해줘. 제발. 숨이 가빠 메이데이 마음이 아파 메이데이 시간은 또 흘러만 가. 들리니 내 사인 못한 말은 많은데 제발 들어봐. 이렇게 나를 봐. 모르는 척하지 마. 모든 걸 잃은 나. 그댄 이제는 안아요내맘 수천 번 고백해 너를 향한 내 사인을 받았니? 니가 있어야 일어나 니가 없어 시름시름 알아 외면하지 마요 난 니가 내 옆에 있기를 바라 파르르 떨리는 나의 입술이 하루를 버티지 못할 심장이 이대로 멈추는 게 두려워 나 모든 게 이런 날 구해줘 제발 숨이 가빠, 메이데이, 마음이 아파, 메이데이, 시간은 또 흘러만 가, 들리니 내 사인, 내 안에 네가 또 차오른다, 숨을 꼭 참고 널 참아본다, 널 보내면 무너질 날 알잖아 제발, 숨이 가빠, 메이데이, 마음이 아파, 메이데이, 시간은 또 흘러만 가, 들리니 내 사인 제발 숨이 가빠 메이데이 마음이 아파 메이데이 시간은 또 흘러만 가 들리니 내 사인 거부가 그속도는 원래 못 도망가 게다가 그 길은 더 멀고 험하잖아 상처가 아물고 다 나오면 그때 떠나가 진심이야 그럼 그때 보내줄 테니까 숨지마 거짓말 느리고 느린 너의 걸음마 내 가슴 깊이 하는 말 내게로 와요 마음을 둘 곳도 없고 덕할 곳도 없는 슬픈 거북이 한 마리 상처가 많아 너 혼자서 매일 외롭게 숨는 거니 너를 지킬 수 없고 더 사랑도 없는 내 가슴 아픈 이야기 조금 늦어도 좋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루만 더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자꾸만 주문처럼 외우는 혼잣말. 겁가. 널볼 때면 내 모습 같아. 눈물 나 미친 듯이 계속 흘러나오. 새싹이 나겠지 꽃이 보이겠지 내 눈물의 사랑은 씨앗을 꼭 품겠지 내 가슴 깊이 하는 말내게로 오렴 마음을 들 곳도 없고 더갈 곳도 없는 슬픈 거북이 한 마리 상처가 많아 너 혼자서 매일 외롭게 숨는 거니 너를 지킬소 수 사랑도 없는 내 가슴 아픈 이야기 조금 늦어도 좋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보다 느린 네 발걸음에 맞춰 걸으며 더 이상 너 혼자 울지 않도록 마음을 둘 곳도 없고 더갈 곳도 없는 슬픈 거북이 한 마리 상처가 많아 너 혼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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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살아가 나는 더더더 더, 더 올라가 내게 도는 바람난 첫사랑 같지 저주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니 삶의 늪에서 나는 더큰 세상을 보내 삶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게 나는 미친듯이 달려 삶의 늪에서 나는 더큰 세상을 보내. 삶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게. 나는 미친 듯이 달려. 미친 듯이 살아. 여긴 권위가 제일 절대적인. 인간의 편의를 위한 종이가 보스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아니 어쩌면 끝나지 않았어 왕국. 난 돈이 없기에 힙합 음악을 알고. 난 돈이 없기에 진짜 사랑을 알고 난 돈이 없기에 무나란놈잘 알고 난 돈이 없기에 결국 강해졌어. 삶의 늪에서 삶의 늪에서 나는 더큰 세상을 보내. 삶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게 나는 미친 듯이 달려. 삶의 늪에서 삶의 늪에서 나는 더큰 세상을 보내. 삶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게 나는 미친 듯이 달려 미친 듯이 살아 시골창 같은 삶에서도 다시 일어나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며 나는 살아가 나는 더더더 더, 더 올라가 삶의 늪에서 삶의 늪에서 나는 더큰 세상을 보내 삶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게 나는 미친 듯이 달려 미친 듯이 삶의 늪에서 삶의 늪에서 나는 더큰 세상을 보내. 삶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게 나는 미친 듯이 달려. 미친 듯이 살아. <목소리> 세상의 모든 약자들에게 우리가 지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날이 오늘은 아니지. 오늘은 우리 싸우는 거야. 오늘은 우리가 죽는 날이 아니니까. 언젠가 꽃은 지겠지. 하지만 그때가 오늘은 아니지. 아직은 죽기엔 너무 좋은 날인걸. 그래 오늘은 아니야. 우리는 엑스트라지. 하지만 엑스트라도 엄연히 세상의 일부인걸. 거기다 평범함에 엑스트라를 더하면 비범한 존재가 되지 따지고 보면 그것도 별거 아니야 오늘은 절대 죽지 마라 빛은 어둠을 뚫고 나가 새 세상 너도 원해 그래 나는 원해 날아갈 수 없음 뛰어 오늘 우리는 생존할 거야 뛰어갈 수 없음 걸어 오늘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걸어갈 수 없음 기어. 꼭 기어서라도 살아남을 준비를 해. 죽지 마라. 묻지 마라. 꿇지 마라. 울지 않아. 그래,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아니니까. 오늘은 아니기. 오늘은 안 죽어 절때 죽지 않아. 묻지 마라. 꿇지 마라. 울지 않아. 이눈 속에 두려움 따위는 버려 널 가두는 유리 천장 따윈 부서 승리의 그날까지 싸워 무릎 꿇지마 무너지지마 왜냐하면 오늘은 아니니까 죽지 않아 웃지 마라 소리 질러 오늘은 아니니까 꿇지 마라 울지 않아 손에 들어 총 조준 발사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될지 한 발자국 떼면 또한 발자국 커지는 그림자 잠에서 눈을 떴던 여긴 또 어디 일어나니 휘청이는 몸날 닮은 그림자 흔들리는 건 이놈인가 아니면 내 작은 발끝인가 두렵지 않을 리가 없잖아. 다 괜찮을 리 없잖아. 그래도 난 알아. 서툴게 난 흘러. 저 까만 바람과 함께 날아. 미치지 않으려면 미쳐야 해. 나를 다 던져. 이두쪽 세상에. 나를 억누를 수 없어. 왜냐면 나는 싸워야 하니까. 제 발로 들어온 이 아름다운 감옥. 나를 찾아와. 너와 함께 살 테니 가져와 아픔을 비가 쏟아져. 가져온 아픔들은 모두 피와 살이 되겠지. 두려움은 없어. 방법을 알겠으니 작은 것에 숨으시면 그건 어둠 속내 산소와 빛 내가 나에게 하는 것들의 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언제나 우린 그랬으니 설령 내 무릎이 땅에 닿을지언정 파묻히지 않는 이상 그저 그런 해프닝쯤 될 거란걸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라 네가 뭐라든 누가 뭐라든 난 상관없어 미치지 않으려면 미쳐야 해 나를 다 던져 이 두쪽 세상에 나를 억누를 수 없어 왜냐면 난 싸울 줄 아니까 제 발로 들어온 이 아름다운 감옥 가져와가 아픔을, 비가 쏟아져, 가져와 아픔을, 나의 고통이 있는 곳에, 내가 숨쉬게 하소서, 나의 피와 눈물들, 두려움은 사라지고, 나는 노래를 부르지, 내가 끝낼 거니까, 넌 알아야 할 거야, 넌 나를 억누를 수 없다는 걸, 깜깜한 심연 속, 기꺼이 잠겨, 새로운 시작은 늘날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어놓은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뭐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난 하늘을 날수 있어 난 절대 제자리에 머물지 않을 거니까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나를 때리면 때릴수록 난더 강해질 거야.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그건 누굴 위한 삶일까? 뜨겁게 지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를 뿐이야 난 말이야 똑똑히 봐 낄수록 깨질수록 더욱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감당할 수 없게 벅찬 이 세상 유독 내게만 우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 곧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 이치에날 가두려 하지마 틀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오를 뿐이야 난 말야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욱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내전부를 내걸고서 걸어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난 다시 일어나 걷는 거야 언젠가 이길 끝에 서서 나도 한번 크게 한번 목이 터져라 울수 있을 때